그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뭐든지 가라고싶다 나는 너를 사랑해. 가을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고. 겨울은 죽을 거야. 세상이 파괴될 거야. 연애의 맛 황미나 김종민 커플성사로 기상게스터 황, 미나 관심 집중 내가 나와 함께 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돌볼 수 있게 해줘. 박민아는 TV 조선 기상캐스터로 최근 자사 예능 연애 예마트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여자는 모두 잘못 될수 있습니다. 잘못 될수 없는 이유. 이러한 것은 전심으로 그와 사랑에 빠진 남자를 잃는 것및 믿다. 특히 그는 큰 키와 밝은 미소,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패션 센스까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매주 화제가 됐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진심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고 말할 때가 아니라 그가 그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끈기 있게 주장합니다. 황미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코요텍 김종민과 소개팅을 했고 커플로 이어졌다. 나는 그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그를 사랑한다. 내가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먼저, 황미나는 일상부터 남달랐다. 동글동글한 얼굴선은, 로 동안의 매력을 뿜어내지만, 반면 늘씬한 팔다리와 골, 곡진 라인, 그리고 이를 잘 나타내는 패션으로 탈일반인, 예, 포스를 낸 것. 한편, 황미나는 김종민과 커플 성사 소식을 직접 자신, SNS에 올리고 팬들의 응원에 화답하며 앞으로를 기대케 했다. 연애의 맛김정민의 소개팅 상대인 황미나 기상캐스터에 첫눈에 설레며 황미나의 관심이 모아졌다. 적절한 시간에 그와 예정되어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평생의 행복입니다. 부적절한 시간에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한숨입니다. 지난 16일 첫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 이막 에서는 김종민이 황미나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가상 연애지만 데이트 후 김종민에 대한 호감은 더욱 커졌다. 나는 한동안 내가 당신보다 나보다 14살 나이거들. 어떠한는 시간의 차이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조지잇. 아니잇. 내가 너와 나는 모든 기쁨. 너 앞에서 내가 경험한 모든 고통. 너 앞에서 만난 모든 것. 그래서 나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겠다. 나는 너를 보, 호하고 모든 일을 잘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받아들인다. 내가 나에 대해 싫어하는 것, 내다. 바꿀 거야. 아마 이것은 일방적인 일이 아니지만 그의 능력으로는 확실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김종민은 황미나가 등장하자 너무 예쁘다며 미모에 감탄했다. 두 사람은 박물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편안하게 이어지는 대화 등첫 만, 남의 풋풋함과 설렘이 묻어났다. 특히 환미나는 귀여우면서도 청순한 외모와 길고 곧게 거든 각선미, 볼륨감 넘치는 반전 몸매 등으로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황미나는 TV조선 뉴스 7에서 일기예보를 전하는 기인, 상케스테로 과거 OBS 기상캐스터, 인터넷 방송 한중희, 예프설 MC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한편 김종민과 황미나의 설레는 데이트는 오는 23일 오후 10시 50분 연애의 맛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각 방송사별 연말 시상식은 사내, 공로상 정도로 위상이 점차 낮아졌다. 예능 콘텐츠가 메인 진행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포맷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기존 연예대상 시스템의 변화를 불, 가피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이다. 관련해서 프로그램 자체에 상을 주거나 공동수상을 하다 는 등의 변칙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상을 건넸던 인기 프로그램들은 점, 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새로운 흥행작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올드해지는 브랜드, 나타나지 않는 트렌드, 새로운 도전의 세대엔드가몇 년째 반복 중이다. 그리고 올해도 생방송 중에 시청자 투표 점수를 반영해 선정한 시청자들이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에 다시 이른 을 올렸다. 김종민의 대상 수상은 개인에겐 큰 영예이지만 방송사 입장에선 큰 고심의 산물이라 느껴지는 이유다. 그리고 가장 변화가 느린 것으로 알려진 kbs가 가장 전향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물론 어쩌면 고육지책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발전전인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생각한다. 공중파 방송사의 위상이 절대적이던 시절에 정립된 고전전. 인 방송 시상식의 문법이 점점 변화되는 방송환경과 틀은 드와의 간극을 어떻게 따라잡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받아 보는 새로운 재미를 기대하게 한다. 김종민은 창법이 불안해서 아직 연습을 더해야 하지만 노래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솔로 음반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댄스도 발라드도 모두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엔 어렵겠지만 연말에는 내가 속한 그룹. 코요테의 콘서트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은 또 자신은 방송인으로서 노래, 예능, 연기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뭐든지 다하다 고다 이어서, 가 보고, 싶다 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고이 영상을 고상을고상을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이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래서 최근에 흑마늘을 주문했다고 능청스럽게 답하는 그